시장입니다 꽃시장 네 저게 꼬가 아니라 쪼라고 있는 것 같아요 쪼꼼 꽃시장 자 꽃시장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꽃시장입니다 꽃시장 건물에서 그러니까는 거기 뭐야 그빅시 있는데 그쪽 방향 말고 네 반대쪽으로 조금만 꽃시장에서 건물 끝나는데 걸어 내려오면 이렇게 네 시장 골목이 또 이렇게 있어요 여긴좀 재밌을 것 같아요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아 바오니우라고 하는 건 빤디우 이러네 빤니우또 코코넛 과자 아, 맛있나? 그걸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해봅시다 지금 저앞에가 꼰시장 건물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건물로 나오면 여기 뭐 브라도 팔고 그냥 재래시장이네 우리나라. 아 우리 또 꾸요가 또나 먹으라고 또나 먹으라고 사주는 거네. 아. 감동의 쓰나미가 미친 듯이 밀려오네요. 꾸요처럼 착한 애는 없어요 이 세상에. 야뭐 여기 필라도 팔고 다 팔아요. 자, 여기 골목이 좀 복잡해서, 네, 아무튼 이런 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꺾어지면, 이런 또 식당가가 나오나요 이렇게, 네. 그렇죠. 시장에 이런 게 없으면 안 되지.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. 아, 짜죠. 아, 여기 짜요 있다, 짜요. 그죠? 네. 그 다음에, 아, 이게 진짜 전통 벤트남식막 반찬에다가 이렇게 파는 건가 봐요. 식사들 하고 계시고. 이건 뭐야? 마늘로 크리스마스 <웃음> 마늘로 크리스마스 스릴 만들었어요 마늘로 아. 살짝 고양이 그 냄새도 좀 나요 아이고 아줌마 또 오이 깎고 계시네 아 여긴 젓갈 파는데네 냄새가 우리나라 젓갈이랑 똑같아요 뭐 암튼 여기도 뭐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 제가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췄는데 안경테만 한 2만원 정도 줬잖아요 뭐 물론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여기 꼰시장 안에 왔더니 여기 안경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안경테대 이게 지금 3만 동이에요우리나라돈 1,500원 아 여기를 먼저 왔었어야 되는 건데 거기 가서 어차피 저는 안경 그냥 다리가 부러져서 임시방편으로만 며칠만 딱 하면 되는데 아이 꾸요가 여기를 먼저 날 내려왔었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너무 아쉽네요 이게 3만원인데 아줌마 이렇게 팔고 있어요 네. 아아무튼 안타깝네요 꾸요 3 0 0 <웃음> 0 0더3 0 0 <웃음> 0 네. 0와 꼰시장 대충 거탈기만 했었는데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재밌네요. 무슨 우리나라 광장시장처럼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데도 있고. 그죠? 네. 그 다음에, 여기도 할머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, 네. 오리알인지 계란인지, 네. 이렇게 파는, 아, 이런 모습. 예전에 그, 그 아버지 세대 때 그런 모습 같아요. 재밌네요. 아. 그리고 또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, 여기에도 이제 저기는 이제 약간 이제 그 재래식 그 먹거리 길인 것 같고 또 이쪽에는 건물 아니죠 여기는 데 네. 어, 노란색으로 된거 보니까는 호이안의그 호이안 시장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건물이 되어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네 여기도 뭐 이래저래 확긴하겠죠 호치민의 벤탄 마켓인가요? 네. 거기는 시절대기 없이 비싸게 받는 것 같긴 하던데 여기는 안그러겠죠 여기는 뭐 관광객들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네. 아 그죠 이런 데가 재밌죠 이런게 진짜 베트남틱하죠 네. 반대쪽 길도 한번 나가볼까요 네. 여기는 이제 차종류 하는 것 같고 와, 난리네요, 난리. 사람 너무 많네, 오늘.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가? 아이고, 우리 할머니 또, 과일도 파시고, 네. 여기 또, <웃음> 옷 이렇게 널브러져 놓고, 얼마에, 파라, 라고 아, 얼마에 파냐고. 뭔 소리야. 이거 키로, 거 어디죠, 거기? 어, 동묘, 맞아, 동묘. 옷 같은 거 이렇게 막 해놓고 팔잖아 여기가 약간 그런 식인 것 같아요, 여기는, 길이. 바나나를 얇게 잘라서 튀김가루 묻혀서 이렇게 튀기나봐요 기름 깨끗하네? 좋아보이네? 그죠 요렇게 요렇게요 네. 여기 보면은 바나나가 이렇게 걸려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죠? 네. 자, 꽃시장 투어 재미있네요 고 시장에 와서 아, 가방이 없어서 가방을 사려고 했는데 뭐 마트는 더럽게 비싸고 지금 이게 한번 어차피 한 번만 쓸 건데 사이즈가 좀 작긴 하다 근데 이게 12,000원이래요 싸네 아 그거 여가어 더티 2015 0 1 5아 빨간색 큰 거는 30만 동, 뒤에 건 25만 동. 15,000원, 12,500원 차이네. 아, 오케이. 네, 이렇게 그, 쪼꼬 시장에 오면은, 요런 가방 같은 거 파는 데가 좀 있네요, 뭐. 일단 여기는 A급 짝퉁은 절대 없어요. 네, 짝퉁은 있는데. 네, 뭐 구경할 만하죠. 여기 빅시 있고. 네. 여기 또 우리 꾸요 또, 가방 좋아하네.